진짜 최애 모자 이라인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템 초두리 분들은 이거는 당장손민수 해야겠다 내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정말 저 최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이 머리에 뭘 씌우는 걸 되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헤어핀도 좋아하고 볼캡도 좋아하고 진짜 진짜 이 머리 위에 없는 걸 엄청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진짜 제가 마음에 들고 저의 이 노답 두상을 이렇게 잘 보완해주는 추천템들로만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헤어밴드, 볼케, 베레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여섯 개를 가져왔고요 제품 설명하면서 각각의 카테고리들을 어떻게 착용했을 때더 예뻤는지 제 나름의 그런 꿀팁들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저의 두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뒤통수가 진짜 아예 없거든요 진짜 과장이 아니고 그냥 일자예요 엄마는 제가 아기 때 말을 잘 듣는 아기 여기서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콤플렉스고 이 머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 뒤통수가 아예 없어가지고 볼캡 같은 걸 썼을 때는 이 뒤에를 진짜 아주 끝까지 조여야 벗겨지지 않을 정도고 이 정수리도 약간 튀어나온 콘헤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정안 좋은 건다 가지고 있는 머리가 약간 큰 편이고 그런 약간 좀 노답 두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타입의 모자를 쓰면 은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고 하관이 진짜 부각되고 아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자를 고를 때는 내 두상과 맞는 핏인지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 디자인, 소재 이런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저처럼 약간 절벽 뒤통수, 그리고 코네드 이런 좀 두상의 콤플렉스 있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잘 맞으실 겁니다 베레모인데 저는 베레모도 진짜 많이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영상에서도 베레모 종류는 몇 개를 추천을 해드린 것 같은데 얘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얘도 진짜 예쁘거든요. 소재가 약간 되게 얇은 좀 바람이 숭성숭덩 통하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여름에도 가볍게 착용하실 수 있고 쓰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대충 씌워놓고 이 뒤에 부분 있죠? 얘를 그냥 이렇게 확 잡아 당겨가지고 이마를 드러내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이런 베레모 모양 잡기 어려우시면 은 그냥 이렇게 쓰고 여기 뒤통수 있죠?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두상에 맞는 예쁜 각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베레모를 여러 번 써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얘는 조금. 끔 내가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잡았던 이 모양이 유지가 잘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얘는 소재가 되게 빳빳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고정이 너무너무 잘 되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잡아놨는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막 화가 아저씨 돼 있고 이런 거 없이 아주 고대로제발을잘 듣는 그런 아이라서 베레모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입문용으로 되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마리떼 제품으로 볼캡을 들어가 볼 건데 제가 마리떼 제품을 좀 좋아해가지고 마리떼 지분이 좀 많네요 이런레몬색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볼캡을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볼캡은 좀이 깊이가 되게 깊어가지고 얼굴을 확 감싸는 그런 볼캡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조금 깊이가 깊진 않아요. 근데 이 각도나 이런 게 되게 완만하고 무난무난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 하관이 부각된다거나 얼굴이 이렇게 막커 보이는 느낌이 안 나고 이렇게 조금 각도를 뒤로 젖혀주면 은 얼굴이 살짝 더 보이면서 되게 깔끔하게 스포티하게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되게 상큼한 그런 모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늘 색깔 로고가 너무너무 포인트 되고 예뻐가지고 얘는 그냥 튜닝 입을 때 입어도 예쁘고 코트에 그냥 걸쳐줘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정말 산지 좀 오래된 얘는 예전에 세부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거는 그 강민경님 데일리룩 사진을 보고 이 모자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당장 손민수 해야겠다 해가지고 구입한 제품인데 얘는 깊이가 되게 깊어가지고 이렇게 눈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되게 푹 눌러쓰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자고 이 라인이 되게 밑에까지 떨어져 있어서 이턱 라인이 되게 갸름해 보이고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컬러 자체가 실제로 보면 은 되게 흰기 도는 그런 차분한 연보라 색깔이라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쁘고 은근 이런 보라색이 되게 검정색, 회색, 흰색 이런 옷들에 그냥 걸쳐주면 되게 되게 잘 어울리고 차분하게 그렇게 포인트가 되거든요? 그래가지고 머리 안 감았을 때 그냥 막 쓰고 다니기에도 좋고 좀 포인트 주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모자여가지고 약간 저의 호크룩스? 진짜 최애 모자입니다. 그다음은 또 포즈간츠 볼캡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이 포즈간츠 하면 은 통구백의 신발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볼캡도 디자인이 예쁜 게 진짜 많아요. 먼저 이거는 저번 브이로그에서 쓰고 나왔던 모자인데 얘네 모자도 좀 이렇게 되게 깊어요. 그래갖고 이렇게 완전 눌러쓰고 다닐 수도 있고 되게 이 곡선 때문인가? 얼굴이 엄청 브이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 컬러감과 이 로고의 색깔, 이 디자인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반했는데 어, 정말 다행히도 저의 이납작 두상하고도 되게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이 뒤에 끈을 진짜 엄청 당겨서 착용을 하는데도 여기 옆에 막 우글거림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아주 예쁘게 저의 이 머리통을 잘 이렇게 보완을 해줘가지고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볼캡입니다. 그치만 여러분 기본템 초돌이 분들은 이런 아이보리 컬러 꼭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. 이게 아이보리 기본 컬러지만 여기 이 레터링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진짜 기본템인데 너무 심심하지 않은 되게 깔끔한데 예쁜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이걸 썼는데 친구들이 다이 볼캡 너무 예쁘다고 어디 거냐고 막 그랬거든요. 그만큼 실물로 봤을 때 진짜 훨씬 훨씬 예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머리띠인데 머리띠가 은근 도전하기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헤어밴드를 되게 자주자주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뭔가 되게 주책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딱 처음으로 입문용으로 썼던 게이 PS의 헤어밴드인데 이게 검정색이고 벨벳 재질이라서 그런지 써도 되게 막끼 부리는? 그런 느낌 아니라 되게 점잖은 차분한 단정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저는 머리띠나 볼캡 이런 거 이런 거를 머리를 다 단정하게 걷고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귀 뒤로 다 넘겨주고 이렇게 진짜 정석 느낌으로 착용하셔도 너무너무 예쁘고 저는 여기에서 이런 더듬이들 있죠? 이런 거 하나씩 내려줘도 얼굴이 되게 이렇게 갸름해 보이고 조금 더 포인트 되고 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블랙이지만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 되게 모던하지만 딱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 곡선 때문인지 뭔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처럼 좀 노답 두상이 썼을 때도 되게 안정감 있게 이 정수리 곡선을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저의 최애 이 재질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그래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이옷저 옷에 매치하기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머리띠에 빠져가지고 또 구매를 한게 비슷한 걸로는 이 마리떼 머리띠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 이 옷이랑 좀안 어울려서 그렇지 좀 흰옷이나 이런 그린 계열, 좀 비비드한 상의를 입고 이 머리띠를 딱 해주면 은 정말 약간 공주님 된 느낌? 얘는 이 제품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티아라 같은 느낌? 진짜 헤어밴드 같은 느낌으로 써줬을 때더 예뻤던 것 같고 이 컬러감 때문인지 되게 얼굴을 한톤업 시켜주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내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쉐입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잘 샀다,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. 때 네, 이렇게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진짜 찐으로 맨날 맨날 쓰고 다니는 호크룩스 모자를 소개를 해 봤는데요. 이 두상을 좀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모자들을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